<웃음> <웃음> goddamn, <웃음> 안녕하세요, 리치튜브입니다. <궁금하다> 인사해 나아나. 인사해 나아나. 지금 찍고 있는 건데? 너 연예인이 꿈이라며. 아, 빨리 해봐. 해봐. 해봐야 돼. 어? 오늘은, 어, 내일이 어린이날이라서 지안이랑 나은이랑 데리고서는 나갈 거예요. 쇼핑도 하고,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려고요. 그럼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리치튜브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웃음> 더 크게 해봐 <웃음> 어, 내일이 어린이날이라서 어, 나은이한테 옷도 사주고 지안이랑 같이 나갈려고요 <웃음> <웃음> 내일이 어린이날이라서 어, 나은이한테 옷도 사주고 지안이랑 같이 나가려고요 <웃음> 가볼까요 뿅뿅 엄마 보이? 엄마 보엄 와우! 봐나나 하나 네가 골라봐. 나나 이거 어때? 안 이뻐? 야등 봐, 되게 이뻐. 등이 파여 있어. 이거 이쁜데? 여보 안 이뻐? 이뻐 봐봐 야 거울 봐봐 일로 와봐 어때? 별로야? 별로야? 어 그럼 이거? 봐봐 이뻐? 나는이런건 아, 네. 어때? 저한 작은건 없죠? 별로야? 호불호가 확실해 이건 어때? 어 미안해 이모아 들어줄게 그거 빨간색도 있다 저기 핑크색 어? <목소리나> 그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근데 엄마한 이거 이거 먼저 해 보세요 하얀 거 꺼내드릴게요 우리 지안이 우리 지안이 지안이도 옷 사줄까요? 울지마 뭐, 야싫어 뭐, 뭐, 지거 시술루네 그치? 그래? 바뀌어가지고 여기서일치마 레이어드 흰색 흰색흰색 시작! 안녕! 유치투에 나은이입니다. 굿굿 괜찮아, 괜찮아. 어. 한번또해 어. 안녕, 미친미지 미친 토베. 나님, 니다 구구까, 좋아요 구구, 조사, 알아유 구구, 조아유. 구구, 구아요 구구, 조 구구, 조여사랑아요 자 <놀동>